Guess what, there was no South <laughs> Korean there. That's how we solved this. t i g h t we take them out of the competition. Yes. No. 한국인들은 스타크래프트를 시작으로 LOL까지 e스포츠 분야에서 엄청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게임을 좋아했던 한국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광기 어린 교육열에도 게임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몰래 슈에 라면 같은 게임을 하며 피지컬은 물론 뇌지컬까지 꾸준히 향상시켜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스타크래프트를 통해 전략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고, LOL과 FPS 게임을 통해 팀워크를 배울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진 한국 게이머들은 다른 나라의 게이머들과 비교해봤을 때 게임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속도 또한 빨랐고, 이는 결국 게임 안에서 실력 격차를 벌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회에 출전하며 게임 안에서의 전투력을 전세계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임요한 선수를 시작으로 페이커 선수까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업적들까지 달성하며 한국인들은 게임을 잘한다라는 공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게이머들을 인정했던 사건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스타크래프트의 전설 임요한 선수를 구글에 검색하면 그의 이름이 아닌 게임 아이디가 검색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물론 지금은 찾아볼 수 없지만 그 당시 구글 번역기에 임요한 임요한을 입력하면 그의 게임 속 아이디 슬레이어즈 박서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유저들은 임요한의 이름이 게임 아이디로 번역되는 것을 보고 신기해했고 해외의 거대 기업인 구글도 임요한 선수의 게임 실력 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저렇게 번역 했다는 생각이 들어 알수 없는 희열 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구글은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 을 끼친 인물들은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는 단어로 새롭게 번역 해주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전설 페이커 선수도 페이커를 번역하면 해당 영어의 실제 단어로 번역 하지 않고 페이커 선수의 이름 상영 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었고 외국인들도 페이커를 입력하고 상역으로 번역되는 것을 신기해 하며 sns나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국제 대회에서의 우승 그리고 유명한 한국 프로게이머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약하면서 대한민국 하면 게임 강국을 떠올리는 외국인들이 많아졌고 이런 영향들은 게임을 개발한 개발사에게도 큰 영향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스타크래프트를 직접 개발한 블리자드 에서도 게임 안에 이런 한국인들의 실력을 인정하는 재미있는 글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의 초창기 시절에는 한국인들과 해외 유저 간의 실력 극차가 심해 실수로 한국 서버에 들어간 외국인들이 말도 안 되는 피지컬로 무장한 한국인들에게 학살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국 서버로 들어간 외국인들은 게임 안에서 지옥을 맛보게 되었고 게임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개발사에서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각 나라의 서버를 보면 해당 서버가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적혀있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 코리아 서버에는 무슨 경고문처럼 무시무시한 글들이 적혀있었습니다. 해당 글을 잠깐 살펴보면 고요한 새벽의 나라는 전쟁 기술을 통달하고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크래프트 플레이어들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전쟁터에 생각없이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서버 설명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죽기 싫으면 이곳을 벗어나라라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개발사는 한국인들의 게임 실력을 인정했고 최상위 포식자인 한국 게이머들을 코리아 서버에 가두고 그들만의 리그를 펼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대회에서도 이런 한국인들의 미친 전투력을 실감할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몽규 선수가 이벤트 쇼 매치에 참가해 같은 프로 게이머를 상대로 프로 대 프로가 아닌 일반 초보 유저를 괴롭히는 듯한 플레이를 보여주며 해외에서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플레이를 요약해 보면 초반에 자신의 일꾼을 한 마리 죽이고 시작하기 와. Sometimes I'm watching a r a n stream. 왼손을 사용하지 않고 왼발로 게임하기. Oh my god. No he is t 왼손과 오른손을 교차해서 게임하기. Oh, you That's you can do it. Okay.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투 중에 눕방하기까지 이몽규 선수는 프로를 상대로 일반 유저에게 핸디캡을 주는 것처럼 플레이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0 완승을 거두며 이벤트 매치에서 승리했는데요 물론 이 경기를 두고 상대 선수를 배려하지 않고 매너 없이 플레이를 했다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벤트 매치인 만큼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3대0이라는 스코어를 통해 실력까지 보여준 이몽규 선수를 극찬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의 댓글을 잠깐 살펴보면 내가 본것 중에 가장 웃긴 것 같아 그는 발로 200에서 300 APM 나는 두 손으로 160 APM 젠장 예전엔 그를 좋아했지만 지금은 진정한 팬으로서 나를 사로잡았어 나는 쇼맨십을 보여주며 플레이하는 선수들을 좋아해 왼손에 쥐가 났는데 연습을 계속 해야해 어떻게 하지? 너무 잔인하다. 끝내주는 경기였어. 해외 유저들은 이 경기를 보고 더 이상 스타에서는 한국인을 따라잡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설픈 실력으로 준비도 안된 상태로 한국 게이머와 경기를 하면 지옥을 맛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해외 게이머들은 대놓고 한국 유저들이 게임을 잘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몇년 중에 그 공포심을 가슴 깊숙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해외 유저가 만든 썬데이 나이트 스타크래프트라는 영상에서도 외국 유저들이 한국 게이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략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1999. Uh, i v e read all your guides. You're brilliant. What happened to you? We're getting hammered! I'm going in! No, Kyle! Our battle c r r o u e r s aren't charged yet! Take this, t o Korean sons of bitches! Power! Overwhelming! Kyle! No! I quit that game a long time ago. It's just... the Koreans... They're back. 영상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게임 실력을 증오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 외국인들은 서로 경쟁하고 pvp가 허용되는 게임에서 한국인을 만나면 무슨 괴물이라도 본 것처럼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게임 안에 한국인이 있다고 하면 패닉 상태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경기 자체를 포기해버리며 질겜 모드로 전환해버리는 유저들도 볼수 있었는데요 독일 유저가 재미로 만든 콜 오브 뉴티 영상에서도 외국인들이 한국 게이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략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최고 난이도에 코리아 난이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aus m a u 그 Schwer, müssen wir, müssen ja, mal, 해외 유저는 코리아 자체를 프로 게이머의 수준을 뛰어넘는 게임의 최고 난이도처럼 표현했고 코리아라는 단어를 정말 깨기 힘든 디아블로의 헬 난이도처럼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은 한국 자체를 그들이 넘어야 할 최고 난이도로 보고 있었고 한국인들의 게임 실력을 따라잡기 위해 한국인은 왜 게임을 잘할까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My question to you guys: Why is South Korea s o good at video games, and what can we learn from t h i s Michael Martin, weren't you at a, a Finding Game event this past weekend too? Or at, uh, during the Blizzcon weekend? There, okay. was no South there was no South Korean there that won that. Okay. So, <laughs> okay so. so this is, so I think right there, I mean if you want to finish your point. I, so what can we or other countries do to emulate the success of South Korea in eSports? E Michael Martin said that he went to a, an eSports event or an FGC event where mm -hmm. the winner was n t South Korean. Guess what? There was no South <laughs> Korean i there. That's how we solved this. <laughs> right, they just h won. Yes. No. Yeah, some of my friends were joking about this fifth World Championships where you have four League of Legends World Championships. You just have two brackets. You have everybody else and then you have the South <laughs> Korea bracket. Then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South Korea, South Korea finals. 해당 방송은 한국의 e스포츠 산업이 성장하게 된 이유와 선수 육성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가 e스포츠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이 대회를 출전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농담 섞인 말을 하는 것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커뮤니티에 12세 한국소년 제드플레이라는 제목의 영상 하나가 해외 유저들에게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영상을 본 외국인들은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어린 꼬마가 저런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No. I wanna burn all the bridges between us 영상 영상을 본 외국인들은 어린아이의 플레이를 보고 경악했고 게임을 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자세와 마우스 잡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떻게 저런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지 분석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는데요 어떤 유저는 전투 상황에서의 판단과 딜 계산이 말이 안 된다며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누군가가 대신 플레이를 했을 거라는 멍소리를 시전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수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 게이머들의 인식과 사건 사고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저의 저주받은 손과 피지컬의 눈물을 흘렸고 정말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인 소리 듣기 참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